우와 여기 진짜 크다 아저씨 여기 어디에요? 코봉아 여기는 초 자연적인 존재를 격리시켜놓고 연구하는 SCP 연구소란다 와 근데 아저씨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아 <목소� gitmin> 정말 고민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아니, 저 아이... 지금부터 개짜 사나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오오. 자, 일단 뛰어. 오, 오, 오, 오. 우리 할머니가 너보다 잘 뛰겠다. 하나 둘 하나 둘. 힘들겠어 자, 다음 훈련은 개 능력 훈련입니다. 자, 나는 언제 응가를 했을까요? 아, 아유, 진짜 그걸 어떻게 알아? 말하고 했습니까? 너 인성 문제 있어. 다시 뛰기라. 하나, 둘, 그래 하나, 드디어, 드디어 찾았어, 찾았어. 저아이라면 아이라면 충분히, 충분히 가능할 거야, 거야. <웃음> 드디어, 드디어 찾았어 하하 하하 하하 하하 여기 혹시 코봉이네 집 맞습니까 하하 하하 하하 하하 저 보안이 뭐 코봉이 아버님 같으신데 잠시 코봉이를 좀 만날 수 있을까요 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 <웃음> 아 그래요? 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그래 코봉아 아, 우리들은 너 같은 능력을 가진 애를 계속 찾고 있었단다 예? 제 능력이요? 제가 뭐, 뭐 뭔데요? 먼저 내 소개를 하마 나는 SCP 비밀재단 특수요원이란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이 아저씨와 같이 해줄 수 있겠니? 어? 제가요? 우와 여기 진짜 크다 아저씨 여기 어디에요 고봉아 여기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격리시켜놓고 연구하는 SCP 연구소란다 와 근데 아저씨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고봉아 잠시 아저씨 따라올래? 네 알겠습니다 잠깐! 아, 들어가려면 아무를 먼저 대십시오 머시 베놈 아 머시 베놈? 아, 아, 잠깐만. 머시배는 뭐였지? 아, 아, 무로 까먹은데. 아, 기억이 나 b 않아. 아, 뭐였지? t 시 b o s 시 i b 아, 무를못대시면못 들어갑니다. i b 구 아저씨,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그래. 그래 주겠니? s 트주요요그냥그 s h i Ben Boshi b 치렁 시부렁 몰라요 어. 여기 아무나 몰라요 아우 고봉군 도도동장 하하하하 <웃음> 가야 아저씨 아 진짜 고봉아 너 진짜 대단하다 하하하하 <웃음> 고봉아 너에게 보여줄게 있단다 예? 뭔데요? 잠깐 올라와버렴 네 아이차 어? 어? 어 무서워 저 뭐예요 쥔사람들은 고봉아 저 친구들은 SCP-096이라고 부른단다 예? 096이요? 저번에 코봉이가 강아지와 산책하는 걸본 적이 있단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더군 아 어, 우리 개요 아저씨는 그때 알았지 혹시라도 우리 코봉이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저 생물체들과 대화를 나눈다면 엄청난 정보를 가져다주지 않을까 해서 말이다 저 그런 능력 없는데요 아냐아냐 아저씨가 맞단 말이야 고봉아 아저씨가 또뭐 보여줄게 있단다 아저씨를 잠깐 따라오겠니? 네와여기는 진짜 너무 크다 어? 어 이거 봐 이거 피 아니에요? 어 맞단다 자 고봉아 여기서부터는 위험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카드키를 자, 자 따라오려 네오이피봐 어 무서워 어, 뭐하는데지 여기 어, 무서워요 아저씨 자 따라오렴 오 와. 자 고봉아 어? 고봉아 바로 이녀석이야 지금 이 생물체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인간과 대화가 가능해 보이는 SCP 생물체 중에 하나지 존재 자체가 부끄러움이 많고 겁이 많은 녀석이라 샤이 가이라고 불리기도 하지. 그래서 숨어서 혼잣말만 하고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야. <웃음> 무서워. 혹시 가까이 가봐도 되나요? 어? 아, 안 돼! 녀석은 겁이 많아 보이지만 눈이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을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쫓아가 흔적도 없이 찢어버린단다. 으! 어? 예! 어? 아,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그래서 말이다 고봉아 너의 그 특유의 그 교감을 아이 전 그런 능력 없다니까요 어? 아저씨 이 방법은 어때요? 제가 코순이랑 숨바꼭질 할때 코순이가 눈을 가리고 있으면 저를 못 찾잖아요 술래는 눈을 가렸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어때요? 아 그런 방법이! 어.. 뭐 여기.. 눈 가릴 거 없어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안 되라던가 안 되라던가 안 되라던가요 어.. 아, 안 돼! 어.. 알았어! 아저씨가 빨리 가지고 올게! 네? 음. 자 고봉아! 다 됐다! 어? 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저씨! 어 정말 이니 네! 앞으로 한 발! 앞으로요? 자.. 왼쪽으로 두 발! 왼쪽으로! 하냐 둘! 오른쪽으로! 두 발! 하나! 둘! 아! 아 진짜! 뭐해 아저씨! 아 정말 안 보이는구나? 아니, 테스트 한번 해봤어. 아 뭐해 진짜!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 알았다 코봉아 앞으로 두 발! 하나! 둘! 고 카드키! 자 긁고! 자 지금부터 들어가면 된다. 네 아저씨 갔다올게요! 으흠. <놀람> 뭐지? 자,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지!